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야 계단으로 복귀 안 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 어디 좋아. 그래 계속 한번 가보자고 아이들 확실히 단단해진 느낌인데? 엄청 단단한데요 애들? 어우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빡세다 회복할 때 회복량 두배 고개 면역 하루하루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엉덩교의 시간도 계속 똑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해야 돼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 안돼 애들 화장실 똥도 못 치우고 막 우엑우엑 이러고 있을거라고 아우 어, 꼴보기 싫어 지들끼리 청소는 절대 못하지 죽어도 또 교단? 카드? 하트는 필요없고 자원? 자원? 자원? 자원 연속 세번 괜찮은거 같아 금도 주네? 추종자가 노안으로 사망했다는데요? 아이 옘병 진짜 <웃음> 집 갈까? 아이 뭐 자리 비운 사이에 노안으로 죽어 아니 우리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노안이었던 애 없잖아! 일단 갈수 있을 만큼 가보자 몰라 뒷감당은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10%의 확률로 치명타 오잉? 적들을 찾아다니는 토사체를 다수 발사 흡혈검 <목소리> 건초더미 검은색 이 코르크의 흔적을 만들어내는 투사체입니다 획득한 열정은 또한 종교적 영감 게이지를 증가시킵니다 어? 이거 좀 특이한데? 이걸로 가보자 좋아 밤두시아스 잘해보자 저 독의 면역이라 이런거 밟아도 아무 상관 아이씨! 이거 쳐맞았네 밟아도 괜찮다는 거 보여주려다가 보스 왜 이렇게 약하냐? 뭐 먹지? 돌 이제 가야되나? 이제 가자 가자 와, 나첫 번째 보스는 한 대도 안 맞고 했는데, 보너스 안 주네? 얘들라 나왔어. 아이고. 개판이네. <웃음> 진짜 나한놈 없다고. 울지 말고 건물이나 지으세요. 야, 너 뭐야? 퀘스트. 와 해주신 건가요? 아 퀘스트 완료구나 야얘 늙어 죽으려고 한다 빨리 죽이자 죽여 죽여 죽여 승천 승천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어서오쇼 어서오쇼 우리 두꺼비짱 가 쓰레기 제가 만나서 돌아오고 다시 만나지 말자 쓰레기야 너는 능력치 진짜 개쓰레기였어 뭐 왕관 뭐또 새로운 교리가 있어? 노동 노동의 끝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휴식이어야 하는가 영광이어야 하는가 노역을 통한 영광의식 사원에서 추종자들로 하여금 2일동안 밤낮으로 지치지 않고 일을 하게 만드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사원에서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추종자들이 그날동안은 일을 하지 않으며 80의 신앙을 얻습니다 이걸로 가자 신앙이 딱히 지금 의미가 없어서 휴식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친듯이 일해야지 어딜 노동지옥에서 벗어달라고 자 오늘부터 불태웁시다 자 다들 화이팅 되게 좋아하네 그래 너희도 일하고 싶어서 미치겠지 지금 고고 이게 어디 쓰이는지 알겠어 내가 먼곳에 원정을 떠났을 때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 여기에다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개 만들어 놓읍시다 어르신 한명더 생겼어요 이런 제기랄 뭐야? 어? 쓰레기가 왜 살아있지? 뭐야 무서워 버그인가? 쓰읍, 쓰레기여서 그런가? 질긴데 내가 봤을 땐 쓰레기 안좋은거 버그 맞아 100%임 왜 <목소리> 영광스러운 지도자님 노인 몇몇이 교단에 와서 노년을 보낼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합류하게 해도 될까요? 노인 초종자를 모집한다? 오 이게 맞나? 아이 또진체 치워야겠네 저 큰일났네 얘네 왜 여기서 자꾸 기도질이야 저기 중앙 가서 해 중앙부터 채우시라고요 세금됐다 어? 의식 쿨다운 의식의 쿨다운 시간 50% 감소? 이건 무조건 해야지 어얘 다녀왔다 원정 갔다왔어 지도자님 파견해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져왔어요 <웃음> 어얘 피곤한가 보다 얼른 가서 자 고생했다 토르트레? 토르트레 보내볼까? 아 이거 파견이 은근히 중요하네 돌보내자 잘갔다넌 뭐요? 얘도 쓰레기네? 가서 밭관리나 하세요 뭐요 얘는? 오 얘는 능력치가 되게 좋네 놀러 와봐 아이 뭐야 노인이었어 이런 이씨 노인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빨라까봐요. 야 근데 이틀동안 무한노동시키는거 되게 좋은데요 효율이 우리 지금 교단원이 15명 음. 영광스러운 지도자님 토르 토르트레 추종자가 다른 교단원에게 물건을 훔치는 걸 보았습니다. 정의를 요구합니다. 부탁입니다. 지도자님. 그를 감옥에! 토르트레 추종자를 감옥으로 보내라. 물건을 훔쳤다고? 토르트레가 어딨어, 근데? 없는데? 야, 미친놈아. 얘 원정관인데 물건을 어떻게 훔쳐? <웃음> 난 모르겠다, 이 게임. 교리를 행하자. 내세. 죽음에 관하여 돼지로 돌려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유해를 보존해야 하는가 수목장 건물을 해금합니다 추종자들의 시체를 돼지로 되돌려보내 비료화 시킵니다 묘지 건물을 해금합니다 추종자들이 묘지에서 애도를 할 때마다 신앙 이를 얻습니다 똥으로 쓰자! 돼지로 돌려보내야 한다 수목장 시체를 배치해 퇴비로 만듭니다 어. 내가 가서 만들어야지 근데 토르트레가 원정 돌아오는게 빠를까 저 퀘스트 쿨타임 도는게 빠를까 안녕 친구들 시체를 이곳에 두어 비료로 만드세요 아 이걸 꺼낼 순 없네 애들을 와, 너무 좋아. 와우. 미쳤어요, 게임. 아니, 노인들 짱 많아. 아, 일손이 너무 부족해. 야, 원전 갔다 오자. 이거 안되겠다 와, 자, 일을 하루 최해 해도 모자라네. 가자. 애들 데리러. 어? 새로운 검이다. 모자비의 검. 치명탈 입힙니다. 한 번에 세개의 투사체 발사. 아, 나 언제 자 재워줘! 제발... 이 게임 너무 무서워... 아야... 이 게임이 날 미치게 만들고 있어... 뭐야, 얘는 안녕 어린 양아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구나 난클렁코 이쪽은 밥이야 우리 친구인 라타오에게 가는 중이지 꽤나 멋진 파티가 될 거야 라타오도 그렇고 다들 내가 너클본이라면 환장하는 걸 알지? <웃음> 새로운 난이도가 해금 됐군 손도 한짝 잃었지 게임도 지고 말이야 너도 한번 오지그래 너클본에 정말 재경인 인물 같은데 제발 그만해 이 도박 중독자들아 손을 잃었는데 정신을 못 차렸네 어, 이제 낮이 됐군요. 갑자기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놀랐네. 아, 애들 점점 빡세진다. 뭐? 던전이 단조로워서 너무 재미가 없다고? 진짜 미친 소리였죠? 죄송합니다. 이게 초반이어서 밸런스 조절이 그렇게 되어있었다는 거를 내가 진작에 깨달았어야 었 됐는데 당연한 거아니야 게임 초반이니까 당연히 쉬운 건 진짜 당연한 건데. 구르기 하면 피해주기 이거 은근 유용해. 잠깐만요. 고, 고, 독의 면역. 애초에 독 걸릴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오른쪽은 도감이에요. 어... 아, 제발. 신도 한병 늘리기 빡세네 그래도 뼈조각은 많이 줘서 좋다 아니 쓰잘데기 없는 금을 자꾸 줘 돌이나 주지 위에는 헌신이 좀 있네 노안으로 사망했다고? 음.. 망했군 뭐지? 이 방은 왜 아무도 없죠? 어? 마지막으로 보내진 그릇은 네 친구인 나타우였지 똑같이 가련하고 가치 없는 것이었지만 질병을 이기는 것은 없나니 내 그대의 교단에 역병을 내리겠다 아.. 골치 아프네 다섯 명 잠도 안 재우고 일 시키니까 애들이 병드는 거 아니냐고? 아니 진짜 눈이 있으면 봐저 <웃음> 자식이 일 저지른 거잖아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 어, 억울하네 난 교리의 힘을 이용했을 뿐이야 의식을 잘 행해서 쟤네들은 피로함을 느끼지도 않는다고 피로함을 느끼지도 않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피로가 되질 않는다고 피로해지지 않아 얼마나 어? 실용적이고 좋은 의식입니까 그만큼 나는 뼈조각이라는 걸 희생을 한 거고 쟤는 그냥 막 닥치고 우리 교원들 소환해가지고 역병 퍼트린거 아냐 어? 사령당검 적들을 공격할 때 일정 확률로 치명타. 이걸로 가자. 어? 아, 이거 단검이었네? 아, 그냥 검인 줄 알았는데. 아, 실수했어. 잡초는 왜 캐요? 밥 먹을 때 필요해요. 우리 교단은 채식주의자라서 잡초 먹으면 아주 좋아해요. 아우 어, 힘들어 어 뭐야 보스다 하모림 잠옷 소환하지마 아 이씨 아 이거 왜 잠깐만 진짜 좀큰일난것 같은데 아 이거 왜 파이어볼이 계속 안나가냐 블리플라워 씨앗 이게 약간 이렇게 콤보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갈 때가 있어요 딱 눌렀는데 안 나오고 그 멍청이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 요 그래서 맨날 내가 맞아 집가자 탕 야 위생도 왜 있다고야 너네 무슨 짓을 한거야 왜 이러는데 아 맞다 누가 늙어 죽었지 아야토좀 그만해 으아 지옥이야 어서오고 이제 감옥 갈 준비해 이 미안한데 너 감옥 가야돼 얼른 가 보상받자. 보상, 보상 누구한테있노? 아 여기있네 얘 제게 영광을 베푸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뭐야 이얘병 걸려서 죽을라 그러는데? 잠깐만 얘는 빠르게 치료하자. 얘는 죽으면 안돼. 이제 너 나와. 저 발레파 서바라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저 자식이 간부되고 나서 약간 맛이 갔어. 고생했다 이제 자라 아좀 쉬고 싶다 진짜 아넌 누구세요? 어서오고 뭐 알아서 하시고요 뭐아서 하시고요 아 승천의식 하자고 아, 아... 그러네... 보내줘야지 이제... 설교 한번 하고... <웃음> 아끌 수가 없어... 아... 그게 줘... 제발... 뭐야, 또 새로운 교리? 또? 법과 질서 헌신을 통한 신앙인가? 헌금을 통한 신앙인가? 의식을 수행해 추종자 중한 명을 지정해 당신의 신앙집행자로 삼으며 교단을 순찰하여 추종자들의 충성상심을 상승케 합니다. 의식을 수행해 추종자 중한 명을 지명해 당신의 수금집행인으로 삼으며 다른 교단원들로부터 돈을 모읍니다. 충성심 따위 이미 충성심 만땅이야. 돈 최고. 승천 아직 안 돼. 아 일단 수금원. 발라봐 네가 해라 간부니까. <웃음> 속이 좀안 좋아 보이는데? 각성 안에도 일로 와. 영감 해금됨. 대형 주거지 가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대형 주거지! 야! 똥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돌도 많이 필요하네요 돌 변환할 때가 왔습니다 왜왜왜 왜, 왜. 실례합니다 지도자님 친구와 제 아누라를 여행 중에 서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를 찾아주실 수 있나요? 더나트네에서 찾으라고? 아이고 애들 누가 보기 전에 빨리 치워 토하지마 이씨 아니 도대체 돌을왜해잘 가라 세금, 소금아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거를 하나 알았는데 나 이때까지 헌금 모금한 거 하나도 안 가져간 거 알아? 61개 있네 일단 여기서 손모가지 걸고 게임 한판 하고 여린양아 <목소리> 한판 어때? <목소리> 클렁코아밥 난이도가 중간인데 얼마나 엇가가 심할지 한번 보자고 와 바로 엇가 시전 시전 시작됐죠? 1와개 엇가 진짜. 오잉, 저 친구가 약간 이상하게 게임을 하는데. 아. 좋아. 오히려 좋아. <웃음> 구? 음. 나쁘지 않아. 또 엇가 시전하고 있네. 어? 아, 이따구로 나온다고? 음? 사나와라. 이런 개색. 아, 자, 미친 개어가야 6이라도 나와. 와, 진짜, 씨. 이게 게임이냐? 와 진짜 <웃음> 그래도 뭐돈 걸고 하는거 아니니까 또해 돈 걸고 하는거 아니니까 어차피 이거 도박게임이잖아요 도박게임인거 알고 있었잖아 진짜 씨. 일 겁나 좋아해 이 게임. 와! 아! 아이. 와, 진짜 개꿀 봤네. 아니. 와, 진짜 신기하다 게임. 그만해. 장난해? 진짜? 레이터. 딜 게임. 난또일 나오겠지. 오! 웬열? 아, 이 미친 색 개엇가야! <웃음> 아, 잠깐 희망의 빛을 살짝 보여주는 듯 하더니 바로 그냥 빈렷을 매겨버리네. 어? 일단 이렇게 가보자. 어? 어? 드디어 드디어 폐가 좀 분.. 아직 몰라 어? 바가야로? 어? 제발 욕 나오지 마라 죽여버린다 오케이 됐어 이제 왼쪽 줄은 서로 굳었어요. 이제 서로 지우고 뭐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대로만 싸차. 조용히 싸차. 어, 좋아. 어, 좋아. 1, 좋아. 아! 좋아! 이겼다. 나이스 드디어 이억가의 굴레에서 다시 이겨서 되찾고 싶지만 손 한쪽을 또 잃을 순 없지. 망할 쇼러미 타로카드 해금됨 비격시 5열정을 얻습니다. 음, 되게 쓰레기인데요. 상대를 때려도 얻을 수 있는 게 열정인데, 굳이 그걸 맞는다고? 무기를 휘두르 시0 사체를 발사합니다 쿨다운 10초 쿨! 쿨타임이 있어? 쓰레기네 벌써 교리를 다 뚫어놨어? 교리 두개 밖에 안 남았어 나 자신의 발전인가 아니면 사회의 발전인가 사원에서 의식을 수행해 모든 추종자들에게 돈을 분배하고 추종자들의 충성심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10신앙을 얻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기부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거지 충성돈은 얼마든지 내가 다시 채울 수 있어 모든 의식이 언락되었습니다 얘들아 밥먹어 밥먹지 말고 설교 들어 어? 뭐야 한명 늙었네? 바로 성천시켜주자 엘리고스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좋은 노으로 가시게 가는 과정은 조금 격할 수 있어요? 새 성전 시작할 때 무기 시작레벨 증가 근데 이거는 광신도라고 보기가 좀 힘들지 않니? 나라면은 진짜 목숨 바쳐서 믿을 것 같아요 여기에선 신의 존재가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는 왜 이제 종교 가지고 싸워 그 믿음이 불분명하니까 그렇잖아 여기는 온전하게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키워주고 이렇게 좋은 터전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은 삶이 보장이 되는 세계인데 그리고 죽어서도 부활도 시켜줄 수 있고 신의 곁으로 가는 거잖아 그게 엄연히 지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열심히 살것 같아, 여기서 어? 뭐야? 트위치 채팅이 귀하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트위치 채팅의 선택으로 신앙이 증가합니다. 오! 진짜 토템 빼고 다 되나보네. 도움도 줄수 있고, 방해도 할수 있나보죠? 일단 던전을 빨리 가봅시다. 추정자를 빨리 늘려야 돼요. 나한 30명 정도 두고 싶은데. 대지를 찢어 유령군단을 근처 적들을 향해 풀어놓습니다. 이건 또 신비로운 아이템이네? 적들을 공격할 때 치명타를 입힙니다. 와우. 아, 어. 널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군 매번 죽음에서 돌아올 때마다 강력해져서 돌아오는구나 붉은 왕관을 쫓아내자고 한건내 생각이 아니었다 내 형제 자매들이 한 짓이야 어? 갑자기 못 막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네 부탁이다 살려다오 샤무라를 죽여라 제발 그에게 날 보내지 말아다오 넌내사원을 찾을 수 없다. 난 그곳에서 안전할 것이야. 추하네, 존. 다른 애들은 멋지게 싸우다가 전사했는데 바로 남타 시전이라니? 우와! 봤어? 돼지가 갈라지면서 촉수는 한번 나오고 그냥 때리는데 여기에선 유령이 나와서 그 유령들이 일제히 공격하는데요? 시전을 많이 못하긴 하네 그만큼 강력하단 거겠지 다시 한번 써보자 제대로 못 봤어 저주가 25% 열정을 소모합니다 25% 적게 이것도 한번 하자 되게 많이 먹네 저조공격피해를 1.25배 증가 오 이거 20%의 확률로 피해보시네 그래도 까자 난안맞을거야 안맞으면 그만이야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 봐. 봤어? 돼지 갈라지면서 한번 공격하고 유령들이 나와서 또 두번째 공격을 하는 개사기 주문이네요 어? 뭐야 이거왜 왕관 표시가 있지? 처음보는데? 아 추종자 데리고 갈라 했더니 야 여기 걸치면 여기에 추종자 한명더할수 있고 여기 또.. 잠시만요 야나 지금 퀘스트 받았.. 여기가 지금 더나트레냐 아닌 것 같은데? 야 아니네 야 빨리 가야겠다 야 지금 뭐 망설일 시간이 없네 빨리 가자 뭐야 얘는? 제가 따르는 교단의 지도자는 겁쟁이입니다 싸우는 것도 두려워하는 자를 제가 어찌 존중하겠습니까 그대가 걷는 길은 피와 불의 길입니까 아니면 그대도 평화와 친절을 믿는 자입니까 난 전쟁을 추구한다 <웃음> 엥? 또 다른 겁쟁이로군 아무래도 내가 찾는 이가 아닌 모양이야 아니 난 전쟁을 추구한다니까? 뭐지? 버그인가? 버그인 거 같은데? 아씨 괜히 여기 골랐다 25% 할인? 100% 할인이야? 와우! 공짜라니? 받아 할 이유가 없지. 또 없어요? 또 줘, 또 줘. 더 줘. 아, 여기 뼈도 되게 많이 준다. 적체력 절반, 받는 피해 두배 뭔 소리야 저게? 아 내가 받는 피해가 두배구나? 그러니까 서로 상대 적은 HP가 절반인 대신에 이제 데미지가 두배인거네요? 서로서로 위험한거네? 잘해보겠어 와. 데미지 두배 되니까 그냥 다 녹아버리네. 주문 한 번에. 안 그래도 주문 데미지 지금 증가여가지고. 뭐야, 얘는. 바보? 이 땅에서 가장 질 좋은 물품을 한번 가까이서 보겠나 어린 양? 원래 뭐가 어떻게 이런 장비를 얻었느냐고? 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만약 사고 싶다면 성역으로 날 찾아오라고 제일 질조 과법적으로 얻은 물건들이 가득하거든 <웃음> 어? 아, 아직도 새로운 지역이 안 열린 곳이 많구나 밀수꾼의 안식처 10%의 확률로 치명타 갑시다. 어! 아이씨, 깜짝! 뭐야, 저거! 저 함정이구나. 부술 수 있나? 안되네? 조심해야겠어 뭐야 이건? 체력 희생 붉은 심장 하나가 희생되었고 그 대가로 하트를 받았습니다 어... HP 하나가 날라간 대신에 소울하트 두 개를 얻었네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하트가 깎인 게 아니라 그냥 한 칸이 달아서 나중에 하트가 나오면 다시 채울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결과적으로 이득이네 재활용하려고 먹었어요. 아싸, 1원 나 이제 이 정도 머리 쓸 정도는 됐어. 예전에는 어, 재활용이 뭐야? 막 이랬었는데. <웃음> 저거 되게 진짜 좋은데? 2초 동안 무적 제공. 목적을 가지고 휘둘러야 합니다. 이걸로 가자. 이 도끼 휘두를 때 표정 너무 귀엽지 않냐? 되게 표정이 당차. 아야야. 어 발제부 발제부는 팔이 아니야 원래? 가서 죽여! 뭐? 왜왜왜왜 뭐 왜, 왜, 왜, 왜 이렇게 차징을 오래해 난뭐 얼마나 대단한걸 뽑나 했더니 가서 죽여! 안맞았죠 중간보스들은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 아 근데 패턴이 어려운 애들이 가끔 있어 있기는 있어 브로콜리 씨앗이다 소형선물 골 당연히 브로콜리지 자, 이번 원 정도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예, yeah. 갔다오니까 밤이네. 어서오고, 와, 얘 뭐야? 질병에 걸릴 때1 0신앙을 얻습니다. 레벨 상승 15% 반대자들이 설교할 때 무시 허어 채팅의 선택으로 매장된 추종자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대박! 여러분들이 살렸어요 야 그리고 이거 태비가 진짜 지금 꽤 많이 쌓였거든 똥이? 똥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작물한테 주면은 훨씬 더그 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태비 저장고를 만들어야겠어요 네, 방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내려꽂을까 궁금하다. <웃음> 어 그냥 계속 궁금해 하기만 해, 알았지? 아우 씨. 야이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린? 얘들아 좀 와서 도와줘봐. 아 그렇게까지 그지 전부 다올 필요는 없었는데 고맙다 어... 얘들아. 아니 미친 이거 똥통 만든다고 지금 몇 명이 달려드는 거야? 미쳤어?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나 같이 참여도 안되네 이거? 와똥 200개 있어 애들 똥도 많이 싸네 어? 늙으셨네? 바로 승천의식 갑니다이 와 많은거 봐 독실한 자의 힘오 아 마지막 교리를 발표하겠노라. 세속적인 소유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가? 모든 교단원들이 성스러운 건축학 특성을 얻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건설될 때마다 오 신앙을 얻습니다. 초종자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더 많은 신앙을 얻습니다. 설교지 아, 열정적 신자 특성 도전 과제 달성함 보금 붉은 왕관의 모든 능력이 해금 되었다 최대 자 승천 의식 아니 뭐야 둘이야? 그 사이에 한 명이 또 늙었네? 일단 증인 아가레스가 승천하거라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우와 하트 터지는거 봐 임무 실패 떴다고? 아! 아이고 구출해온다는걸 또 아이고 이거저거 하다보니까 또 까먹네 이, 이, 이런거는 이케스트 받자마자 바로 해야돼 안그러면 계속 까먹어 얘왜 이래 얘 계속 토해 뭐야 토 위에서 나한테 퀘스트 주지 말라고 요즘 너무 풀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이.. 단식일로 저, 우리를 시험에 내려주세요 음.. 귀찮네 배부르게 먹여놨더니 바로 단식일 선언하라고 하네 좀 미리미리 좀 해주지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대형 주거지 할수 있구나 오 s b 베 b 베 대형 주거지로 바꿔주자 헉 어, 자고 있던 애 집을 잃었어. 야야 야, 멍청아 가서 자. 아 이거 몇 옆집으로 가면 되잖아 이 멍청아. 아 애들이 왜 이렇게 멍청할까? <웃음> 멍청 멍청 김 멍청. 아 나도 도울래. 와이 자식들 바로 자러 가는 거 보소. 얘들아 지금 집이 부족하잖아. 같이 일을 해야 될거 아니오? 아우 씨 내가 보모야? 늙은애 안죽여요? 미안해 형이 좀 바빴어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할게 졸라 많아서 진짜 미안하다 내가 금식일 선언 너네 오늘부터 굶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는데 니들이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거야 알겠어? 상신을 믿는 건옳았어요 아, 맞다. 재물로 바치는 걸또 깜빡했네. 아이, 정신이 없네. 쿨타임 중이구나. 내 운명을 결정 짓고 있어요. 우리 장작들이. 너 뭐, 뭐, 삽고. 도대체 어떠한 악랄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힐까? 의식의 쿨다운이 초기화됩니다? 어? 뭐야, 도움받았는데, 나? 좋아요. 내버리자. 그동안 고생이 많아서제파을 들어가시게 좋은 곳으로 가시게 <웃음> 벌써? 이거 이것도 좀있으 만렙이다 아니 뭔가 너무 무난하게 다 잘되는데? 큰 위기가 없어 신자 늘려 비명소리 왜이래 나중에 도 와? 자 이제 창작 신도를 만들어봅시다 세라미님이 추첨에 당첨되어, 추종자를 생성했습니다. 오 저번에 적용하려다가 안 됐던 게 지금 됐네. 자원 정제... 오 저기 세라미 이렇게 뜬다. 헉, 쩐다. 저번에 버그가 너무 많아서, 적용이 제대로 안 됐던 었 거네요. 지금은 바로 되네. 꺼져라, 짐승가 다른 니나 괴롭히란 말이다. 넌 절대 내 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오. 벌써? 벌써? 안돼 안돼 끝이 다가오고 있어 안돼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조금만 더하게 해줘 무기의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딜이 좀잘 박히는 느낌인데 하트가 반개가 되었을 경우 모든 적들이 3의 피해를 입습니다 추가로 하나의 하트 반쪽으로 씁니다 어? 이건 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거 배도 되는 건가? 아 검은 하트와 함께 나무를 주는 곳이네요 별거 아니네 왜 분위기 잡아 짜증나게 <웃음> 신도? 뭐가 이렇게 많아? 막 계속 나오네, 씨. 가자. 양날의검 던전이군요 어? 뭐야? 다섯은 넷이 되고 넷은 셋이 되고 셋은 둘이 되고 둘은 하나가 되고 하나는 영이 된다 칼라마르는 언제나 붉은 왕관을 두려워했지 그를 그래, 공포가 그를 겁쟁이로 만들었어 내무는 다음이다 어린 양이 파괴를 위해 찾아온다 하루가 끝난다 얜 죽음을 받아들였네 어이 미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아 너네 투표했구나 저주공격 피해를 1.5배 증가 저주가 열정을 25% 적게 소모 대미지 증가로 가자 제발 좋은 카드 나와라 적을 하나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소울아트 추가로 하나 이거다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사령망치 9.3 사령 도끼 이거다 망치가 아니라니 낭만이 없네요? 님이 구매하셔서 망치로 플레이 하세요 망치 진짜 개빡쳐요 공속 너무 느려서 솔직 도끼도 간당간당한데 단검보단나은것같아서내 플레이가 빡치면 뭐다? 니들이 사서 해라 어? 풀타임중이네 아이고... 바보구만 무자비의 망치 레벨이 10? 살리야 사령검 이거다 오케이 가자! 오스전 가자! 하지만 잡초는 못참지 내가 예견하건데 지금 보스전 아닐수있어요 너는 나의 은거지를 찾지 못할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로 나올리가 없을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넌날 찾을수 없을것이다 해놓고 3초만에 나오면 그냥 말만 그런건가? 방이 왜이렇게 많지? 진짜 찾은거야? 진짜 한 번에 찾아버린 건가? 여러분 솔직히 사천왕이랑 싸우고 있을땐 방해할 생각 하지 말자 진짜 너네가 사람이라면 과연 나올까? 바로 나오는데? 천한 피조물이여 니네 위치를 알게 될지어다 넌 내가 상대하는 자에 대해 알지 못한다 어린 양이여 내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라 오얘얜 진짜 세 보이는데? 무슨 천수관음이야? 아야 아뭔 놈의 길을 그렇게 오래 모아요 나뭐 다른거 하는 줄 알았더니 검 휘두르는 거였네 어? 어? 야, 야, 야, 이건 선 넘지, 임마. 뭐데 어? 피가 많아서 망정이었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었어 악을 들지 말지어다 도전과제 달성 아 이번 보스는좀 확실히 좀 빡는데요 정말 딱 보스라고 말할 만한 친구였어 조정자의 새로운 동물 형태 칼라마르 전리품 <목소리> 안녕히계세요 교주님 이거 DLC도 사야되나요? 안사도 돼요? 디엘씨는 스킨이에요 그냥 더 이쁘게 꾸미고 싶으면 사세요 갈라마르는 언제나 겁쟁이였지 이 땅은 이제 더 나은 곳이 되었고 그의 딱하고도 칭얼거리던 시체는 이제 썩어가는 시체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구나 곧 나는 풀려난다 그리고 세상은 나의 뜻이 조종할 것이다 만인이 교단 앞에 맹세할지어다 만물이 내 이름 앞에 허리 숙일지어다 음.